하이트러분들 강실입니다. 오늘은 바로 네, 네 부다페스트가 아니라 센텐데르라는 헝가리의 다른 도시를 가볼 건데요. 네, 그동안은 계속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만 여행을 했잖아요. 이번에는 한번 센텐데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고고. 빠르기로 유명한 헝가리의 에스컬레이터 타기. 와 이모 우리가 자 기차 같이 생긴 거 타고 가? 아싸? 왠지 저 녹색 신기해보이는데? 드디어 이 기차를 타보는구만 드디어 도착! 와, 여기 이렇게 나무에다가 나뭇잎 대신에 이렇게 장식들을 달아놨네요. 오, 센텐데르는 약간 부다페스트보다 좀, 어, 옛날 마을? 뭐 그런 느낌을 주네요. 아무튼 멋지다. 자, 이제 여기 시오프가 아닌 센텐데르 마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 골목도 너무 멋지다. 와 뭐죠? 저기 막 하고있나? 네. <웃음> 반사판에 눈이 아무튼 뭐 찍나? 와 여기 이렇게 기념품들을 막 파네요 근데 은근히 예쁘다 와 여기 이렇게 나무에다가 나뭇잎 대신에 이렇게 장식들을 달아놨네요 <웃음>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직 저런 저것은 단지 시작을 한 반문일 뿐이다 뭐 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저 동그란 공들이 달려있네요 사실 여기가 센텐데를 진짜 입고 갈림길이라니 오, 너도 저뒤로 가야 돼와 여기 크리스마스 샵이 있어요 근데 뭔가 산타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 저 분위기는 뭐지? 아, 얘네 진짜 다 귀엽다 어, 뭐야 이게 <웃음> 너무 귀여운데 얘 <또> <웃음> 너무 애나벨같아 <웃음> 얘 너무 귀엽다 <웃음> 너무 귀여운데 <웃음> 와 여기가 바로 우우 우산이 뭔가 이상한데 네센텐데르 우산걸입니다 저번에 루마니아 티미슈아라에서도 보려고 했는데 4월에만 우산을 편다고 해서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보네요 와 여기는 완전 핑크에 노랑에 완전 알록달록하다 와 여기는 진짜 초록색이 예쁘네요 오, 이상하게 우리나라 옥상에 있는 색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음. 와 굴뚝방이다 와 방금 막 여기 화덕에서 구운 거네요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어 어, 와방금불 굴뚝빵 연기야. 먹방 캬. 와 연기가 카메라에 김설리겠다오 방금궁 굴뚝빵 맛있겠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바삭하다. 저 집에서 많이 먹더라. 바삭하다 와, 드디어 다 먹었습니다. 오, 많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양이 괜찮네요. 와, 여기 돌들에다 이렇게 색을 칠해놨네요 오. 나, 역사는 이렇게 수 없는 올라가. 그럼 손님들이 뭐... 이 옷을 입고이 벌레가 무을가봐 이러고 어 뭐지 이거? 나무에도 다 칠해놨네 대박 설마 반대쪽도? 그건 아니네요 와 간판이 뭔가 좀 괜찮은데? 멋지고 끝? <웃음> 뭐야 이거 엄청 간단하네 와 랑고스다. 자 먹어봅시다. 크림은 치즈를 시켰어야 된다. 와와 그냥 짭짤한 치즈만 있는데 되 맛있는데요? 와 진짜 되게 짭짤하면서도 바삭바삭한 게. 되게 맛있었습니다 그날 몇 조각 먹으면 기름이 너무 많아서 질려요 근데 아까 전엔 여기로 갔지만 이번엔 한번 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걱에 뭐 머그컵에 또 주걱에 어 도마 조그만한 도마에 이번엔 또 국자의 깃발에 뭐 벽을 다 꽂아놨네요 와이 포스터들 뭐지? 아 이게 센템들의 사진이었어? 와 멋지다 그래도 맛은 어떨까요?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은 음. 있는데 바질 향이 나를 맴돈다. 음.